네, 오늘 컨퍼런스 발표사 MRM 매켄의 이종원 상무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무님, 네, 어, MRM 매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RM 매켄은 미국 뉴욕 기반으로 한 글로벌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마케팅 회사고요. 특히 그 저희 MRM은 그중에서 릴레이션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그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주로 중수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한 소감을 간단하게 보셨요 네, 저희들도 큰 기대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코리안몰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갔는데, 어, 어쨌든 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앞으로 코리안몰이 어,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코리안몰이 계획하는 비즈니스가 저희 그 MRM 매켄하고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지 좀 도움이 어, 저희들은 뭐 코리안몰하고는 상당히 깊이 있게 어, 같이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케팅이라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살기 위한 마케팅 테크놀로지를 코리안몰하고 저희들이 같이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어, 사업을 같이 파트너로서 일해 나갈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안몰 발전을 위한 구호 한번 외쳐주시겠습니다. 코리안몰 아,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MRM캔의 이종원 상무님이었습니다. 네.